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 켰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기 전에 사물함을 비워야 된다고 해서 책들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책들을 쌓고 쌓고 하다보니까 어, 방이 되게 더러워요 수능이 끝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가 이거 보고 아, 좀 제발 좀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다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 추운이 끝난지도 꽤 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 방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치우는 것까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오늘 비가 와서 진짜 청소 딱 좋은 날씨에요 이건 오늘 청소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바로 할겁니다 일단 책상 위부터 여기부터 정리할건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버려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는 고데기예요 고데기. 제 고데기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 찍을 때 썼던 고데기인데 사실 아직도 고데기를 할줄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 서랍에 넣습니다 이거는 두 명이서 이어폰 같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완전 꿀 아이템인데 친구 건데 왜 저희 집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차준환의 모의고사 2018년도 10월 모의고사 한국사, 영어, 수학, 국어 와 진짜 이거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다 버리고요 이거는 이제 윤리 학습지거든요 이거 저의 1년간의 피땀이 담겼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차준한 2차 지필 시험지에요 시험지 시험지 보이세요? 이 점수는 공개 못하겠고 어, 사회문화 85점 이거 2차 지필이라서 상관없는건데 열심히 했죠 자 이때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네요 이거 전국연합평가인데 이거 벌써 열심히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시험 때 굉장히 못 쳤어요 네, 이것 버리고 어? 이 책이 왜?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빌린 책인데 아직 여기 있네요 이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특강인데 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다 버리겠습니다 수학연습인데 왜두 권이냐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한 권은 제 거예요 이 책은 친구 건데 제 친구한테 빌렸다가 그냥 제가 쓰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두개더 버릴게요. 볼일 없을 것 같아요. 이 편지집, 이거는 왜 있죠? 전산 기억이 없는데 이게 있네요. 이거는 편지집에 서랍에 넣어 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능을 쳤잖아요. 올해 그래서. 초콜릿 선물 받았어요 아직 뜯지도 않고 아직 먹지도 않았습니다 안 뜯었으니까 못 먹었는데 일단 이거 벨기에산 제가 좀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이거는 먹을게요 일단. 이거 내신시험이네요 내신시험 내신시험은 그냥 가치 없이 버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다 내신시험인데 다 버리겠습니다 제 메가스터디 프리패스 끊었었거든요 이 되게 잘 공부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공부 잘했는데 9번는 일단 못쳤습니다 버리고 이거 도표통기특강 완강했고 더스피드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완강은 못했어요 지발점어 제가 흙통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좀 풀었었는데 보이죠? 풀었었는데 다 틀렸네요 선생님 김동우 선생님이 1타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샀는데 완강 못했습니다 수학 마플 제가 매일 21문제씩 풀겠다고 약속하고 적어놓은 건데 못 지켰고 그래도 이거는 이건 다 풀었어요 제가 취! 일취! 일치거든요일치일치세트예요 일취. 세트 근데 이 책을 완강을 못해가지고 사실 이 책은 풀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거 이거 뭐 친구 줘야 되나요?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어휘편 이제 토익, 토플 이런 거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남겨놓을게요 이기상 선생님의 이것이 개념이다 이책 하나면 한국 지리는 끝이 납니다 네, 이기상 선생님 정말 감사하니까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거는 네못 풀었습니다 아, 안 풀었죠 안 풀었죠 버릴게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갖고 있겠습니다 안푼건 갖고 있을게요 네, 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사진들은 뭐 버리지 못하고 자 이게 뭐냐 레모나예요 레모나 딱 들어가면 비어있죠? 이왜 책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상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고 이 통보다 이 통을 더잘 유... 썼어요 왜냐면 보시면 제가 이거 영상편집 공부했던 거랑 제가 친구들한테 썼던 엽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제가 제 크러쉬홈미 뮤즈 모델 활동할때 써주셨던건데 이거는 간직하겠습니다 편지니까 사탕이랑 이런거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직 못먹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 라이언 우산이 여기 있었네 어디있었는지 여기 있었네 이게 뭐냐면 이제 친구 집앞에서 떨어져있었는데 시계건식시 시계. 알맹이가 없는데 친구가 줬어요 저한테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건데 어쨌든 이거는 여기 넣어서 잘 보관할게요 아, 좀 깨끗해졌습니다 보이고서 손으로 줬는데 이건 버리고요 제가 수능 완성 중에 가장 열심히 풀었던 거 수학 추억이 남겠지만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깔끔해졌는데 휴지가 왜여있냐이 사람 살면서 휴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휴지 놔둘게요 이거는 토너 제가 이번에 누나가 사준 토너거든요 이제 여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어폰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은 거 여기 놔둘게요 지우개는 여기 넣어놓을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제 친구 칫솔이거든요. 친구가 저희집에 왔을때 같치하라고 놔둔 겁니다. 아, 유대종선생님거 이거 이제 버릴게요. 이거 쓸모없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같이 고민같은거 하는건데, 이거는 추억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 안경입니다. 안경은 버리면 안되죠. 이거는, 이거 뭐냐 싶겠지만 이거는 립밤이에요. 이건 다리털 제모하는거예요 놔두고, 선크림들. 선크림이고, 이거는 헤라 클렌징 폼이에요. 이거는 다쓴 이스트리 거 이거 토너인데 이거는 버릴게요. 와 여기 배지들이 있네요. 배지. 솔리언 또래 장담부 활동할 때 썼던 배지고 이거는 세월호 배지. 제가 이거 어. 학교에 메고 다녔어요. 아 여기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솔리언 금색깔 배지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거는 경일고 간부 배지. 자이끈 같은 거 버리고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해우기 친구 얼굴 쓰겠다는 동의서예요. 저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이때 동의받은 영상은 재미가 없어서 안 올렸어요. 5 0원세개 여기 왜 있죠? 5 0원세개가 반지 이거 반지 제가 우정 만지 맞춘 거예요. 친구라고 써져 있거든요. 친구 보이나? 그리고 손난로 겨울이 추운데 손난로 필수템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전혀 효과가 없는데 버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 특강제 다 빼서 버릴게요. 그냥. 오 야, 야, 야. 완성인데... 오, 큰일났습니다. 네, 일단 책상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오예!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잘 많이 쓰는 파라트 가방,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가방, 아, 이거 카메라 가방이거든요. 이거 좀 빼놓고... 아, 여기도 책이 있네요. 이제 학습 플래너들, 이거는 남겨놓고...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들여다볼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적거든요 이건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백 중요한게 이 에코백이 1500번 인가 정도 사용해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도 정리 아, 여기 옷이 있네 와, 옷들은 넣을게요 옷장도 되게 더럽거든요 그래서 옷장도 정리하는 거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롤링페이퍼 써준 거예요. 편지는 간직하고 있을게요. 노너 권력의 법칙 책 이거 또 선생님 책인데 이거는 또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제 암유견 방석으로 학교에서 썼던 거예요. 이거는 너무 더러운데 버리기 좀 그러니까 씻어서 다시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오답노트 공책들. 아니 제가 책들은 버릴 수 있겠는데 이 공책들은 또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파일들. 제가 썼던 파일들, 파일들은 뭐 다시 사용 가능한 거니까 파일들은 남겨두고 버리고. 이건 머리핀이 여기 있네. 머리핀 챙겨두고. 이것도 교회에서 받았던 건데 챙겨줬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먹고 레모나 뭐. 이건 여기 그대로 넣고 수분 크림. 수분 크림인데 쓰다가 제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거는 버리지 못했고 누나 오면 나중에 주던지 할게요. 카메라 막에 그냥 가볍게 들고 다녔던 그냥 가방인데 종이 가방이에요. 이거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제가 좀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놔둘게요, 그냥. 아, 교과서들이네요. 교과서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어, 이 공책들은 제가 영어 수행평가했던 노트들이거든요. 틀린 영어 단어 같은 거 적는 건데 이거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 책들은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 책상도 정리 다 끝났어요. 제 방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오늘 또제 방에 이런게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청소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저는 이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와 여러분들 이게 다 버리는 책들이에요 오! 제가